언어는요 전북 숨창에 있는 무직산입니다 높이는 채 600m가 안되지만 한반도 지형을 점화할 수 있고요 암릉 구간도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무직산 아래에는 한반도 지형을 감아도는 호종서 둘리길이 저성되어 있어 편안한 발걸음으로 산행을 마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직산은 어그로짬 배틀데이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초입을 알리는 아주 표시기들이잘 되어 있습니다.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길인데요.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산은 산인가봅니다. 상당히 좀 낮은 산인데도 처음에는 계속 좀 경사가 오르막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거대한 도명의옥새바위가좀 나타났습니다. 이 바위는 요 조금 이따 저 위에 올라와서 보면 신기하게도 네, 코끼리바위로 변한다는 사실 아시고 잘 뒤돌아보셔야 됩니다. 현실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아트로 가시면 알바고요 우측으로 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. 4.13봉 갔는데요. 소나무들 있어가지고 소나무 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4.13봉이 오니까요. 그 뚜렷한 뭐 다른 뭐 표시 없고 그 표시기들이 아주 많이 매달려 있네요. 선호 맞주셨네요 야, 음아마 나무 대크 계단이 나타났는데요.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제대로죠 한반도 지형이 제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망대 올라오니까요, 억새 바위가 이제 코끼리 바위로. 아, 진짜 코끼리네. 아,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. 탐거리가 나왔는데요. 저희들은 이제 무직산 정상을 향해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. 400m가 지금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자 무직산 정상에 왔습니다. 정상에서 식사 하는데요. 그는 불필식당보다도 너무나 좋습니다. 어미 거북이 있고, 그 밑에 새끼 거북이를 어미가 보살펴주는, 딱 보호해주는 느낌 에이, 이곳에 백민 남릉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멋지네요 진짜. 평사 제법 있네요 화산길도아 나무가 좀 희귀하게 생겼네요 진짜 아주. 에이. 드디어 이제 퍼장 임도를 만났습니다. 어 앞에 보이는 또 부채바위라고 한다네요, 게 일명 또 잠수기와 또 나타났습니다. 허정소의 수변 산책로인데요. 나무 대길끼리 아주 잘 조성돼 있습니다. 저 멀리 저희들이 걸었던 옥새바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코한 마리 코끼리죠.